아침 조회 시작하겠습니다. 아침 조회 그래. 바로 바로 부대 체련 그렇지 중대장님께서요. 형님 에이 아흥흥아아 뭐야 이 친구는 저희 새로운 신병입니다. 아 신병인가 보고할 수 있도록 전입증 해해 홀연병 해해아 한다 자네는 어, 혀가 말은... 아, H 어, 데려가 가지고 아감이 좀 검사 좀 해봐. 아, 잠깐만 나 잠깐 토, 잠깐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요 진짜 전화 와서. 에? 진짜 전화야? 디오. 뭐야 나 컨셉인줄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화면에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자. 빠져가지고 혀 바로 고정못 하지. 수삼다. 그러면 이너 생활 끝나나? 그러면 안 끝나나? 그럼 안 끝날 거면 죄송하단 말이 왜 있나? 왜 있나? 왜 있나? 왜 있을까? 왜 그니까? 있을까? 우리나라는 요나 능으로 끝내야 된다 알겠다 능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야. Yeah. 누가 누굽니까? 우리 인어 음. 혁명군의 중대장 혁명군입니까? 아예 리솔 1소 대장 제가 이제 2소 대장 아 그럼 저는 PX 아저씨 하겠습니다 <웃음> 일단 뭐하고 있지? 그러면? 그, 뭐, 그, 끝말이 있긴 할까? 감자 어... 자감 감동 감감감감감감감감감수 감+ 감+ 감전 전 감+ 전감. <웃음> 감+ 감+ 감+ 감+ 감+ 감+ 감+ 감+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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도 싫어. <웃음> 안녕. 어. <웃음> 아 갔나 갔지? 어, 갔지. 갔네. 아직 안 갔는데 <웃음> 저 여쭤볼 게 있어서 다시 왔거든요. <웃음> 어, 어, 어, 어. 아니, 걔네들 데리고면 안 된다고. 어. 안녕 돌고래야. 아이, 돌고래 데리고 아, 오지 마, 돌고래. 아, 제가 돌고래 하프라서. 아니, 무슨 하프 포유류야, 그러면? 아버지가 돌고래고 어머니가 이어입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마 아니 설마 지난번부터 이 동굴 작업하더니 서, 드디어 성과가 있나? 타랜~~ 꽉채습니다 우리 경험치 <웃음> 농장 야 저게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솔직히 저거 아, 우리나라에 밖에 없을걸 저거는 진짜 어아 계십니까? 아 있습니다 네 저희 높으신 분 왔습니다 네 높으신 분? 이못 배운 놈이 어디서 감히 지금 못 배운 놈? 배우신 분이 조금만 참아주시지요 <웃음> 예, 못 배운 놈을 데리고 달리느라 고생이 아, 많으시겠습니다 저, 네, 저희 미천한 백성 때문에 예? 네. <웃음> 또, 또 한여름 저올려주세요돼 네. 아, 나중에 잘 듣자 하니까 너 양식 출신이라며 뭐야 <웃음> 약간 가... 출신 여기로 아, 왔어? 아 진짜 아니 나 탈출해서 자연산 될뻔 했거든? <웃음> 아, 모르면서 내 스토리를 아니? <웃음> 오늘따라 저희 그 국민들이 그 배가 고픈지 탈주를 했더라고요. 지금 7명 있어요, 저희 나라. <웃음> 와, 야, 흰색 이거 출석률 왜 이래? 오늘만큼은. 네. 저희가두손두발 아니 아니 리두손 꼬리까지 들테니까 평화 협정을 오늘 한정해서 하는 거 어떨까? 평화 협정이요? 아 뭔가 인력을 빌려 달란 얘기가 아니고 알람이 국민도 없습니다. 어? 왜 라미가 어? 없지? 아 맞다 오늘 따로 미팅이 있다 그래서. 에 진짜 다른 회사 미팅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광대 한말이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오늘 사실 그 방랑자를 하나 주었어요, 시엔이라고. 네. 아, 그 친구를 하나 데려가는 게 어떤가. 음. 큰 아량에 감사드립니다. 여기 빈손으로 그래서 여기 선물도 좀 어. 가져왔습니다. 좋아요, 아, 그거 주세요, 줘요. 둘다좀 어떻게? 실수로 <웃음> 버리 두번 눌렀어요. 아, 고객님 환불은 안 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참고로 국에이도 네. 어, 환불이 안되세요 아, 네. 수중용으로 조약돌 생성기 가한한가에한번 어, 해볼래요? 나에자에도한국에서고한번 죽자. 고문실로 모시겠습니다. 아 고문실 있구나. 어 잠깐 다녀와야겠어.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당신 아, 인간이지? 아, 아, 아 아닙니다! 아 꼬미 어디갔어? 당신 인간이지 이거? 아 아니.. 아니.. 아닙니다! 아니 우리.. 인간이 왔어! 비 온다고요? 비가 온다! 야 그러면 은 육지가봐 육지! 나무! 야 그리고 마음껏 캐라! 지금이다! 야 갑자기 왜 나.. 오 어, 괜찮나 했네.. 우와! 우와! 대박! 아.. 습해.. 날씨 이 너무 좋아.. <웃음> 우리 습한 날씨 제일 좋아하잖아.. 습한 날씨 너무 좋아해서 물속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.. 여기가 제황무구나 사탕수수는 왜 키우고 있지? 벌써부터 마법부여를 생산하고 있나? 이 언덕 위에 나무 없나? 연비도 저기 위에 돌아다니고 있네 <웃음> 야나 연비랑 눈마주쳤다 얘들아 어, 뒤에 한명 따라... 어, 아 연비 여, 조용히 와가지고 여보 여기... 뭐하세요? 저희나라 여기 정모인가요? 아, 아니 정모가 아니라 비오니까 신나서 수영 치다가 와봤어요 저도 아까 전에 잠깐 그쪽 나라 갔다 왔거든요 네. 우리나라를 가려고 딱 나갔는데 그쪽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음... 음. 뭐 놀라운 일은 아니네요 이거 한적 뭡니까? 이거 뭐 땅굴 팔려고 했던 흔적 같은데 이거? 내가 오니까 조약돌이 막 땅에 떨어져 있드만이거 주세요 막줘 봐봐 이거. 이걸 이제 이그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예 그거 어성분 분석해 보시면은 우리 거안 나와요 그이... 뭐 지인이야 저, 지인. 어, 건의할 거 <웃음> 있어. 뭐죠? 이렇게 여기가 제왕님이 용토잖아요 네. 이렇게 손님들이 왔는데 밥한끼 정도는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? <웃음> 원래는 저 그쪽에서 저희 쪽한테 뭐 주셔야 되거든요. 돈을 말. 내야 되는 거죠. 아니. 원래 비행기도 그 비행기도 낙하산을 싸요. 그러면. 그쪽 손님도 여기 왔을 때 저한테 철금 주셨어요. 맞아요. 그러면 그렇다면... 그쪽 나라면 뭐 없으신가요? 음. 요즘 부대 관리가 좀 힘드신가 봐. <웃음> 아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H 촬영. 이거 타고 가고. <웃음> 이런 얘기 어떻게 할 거야, 관리? 근데 그건 팩트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그럼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가는 척 하면서? 우와, 뭐야, 이거? 우와! 아주 그냥 신전을 지어버렸네? <웃음> 아이고. 아무도 못 봤지? 중대장님 보고 드립니다. 저희 흑요석 한겹완성했습니다 흑요석 한 겹? 너무 든든하고 만기래? 음 솔직히 뭐 보도고 뭐고 흑요석으로 막 다섯 겹 감싸버리면 답 없어? 내가 봤을 때야 이거 또 손버릇 누구야? 이거 내가 아까 여기 광석 있는 데다가 도끼 넣어놨는데 또 빼간 사람 누구야 이거? 잠시 보관용 창고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어디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, 요 창고가 이제 있어도 내거 아니면 건들지마라 창고 아 오케이, 그래요 그거 하나 써 놓자 있어도 내거 아니면 건들지마라 창고 이름이 그렇게 돼요 야, 내가 어그로 끌게 오케이 나 어차피 지금 빈손이라 몇대만 더 때릴게 너노리고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돌면 맞아 밑으로 피하면 안 맞아 오오늘 오오! 음, 음. 만약에 삼지창 얻으면 이거 대박 진도긴 한데 그치 시애니가 음... 다이아몬드다. 아, 저거 훔친 걸 겁니다. 우리 뻥쳤다고 생각하니까 어우, 더서 열불이 날 뻔했는데... <웃음> <웃음> 곡괭이 있어도 내꺼 아니면 건들지만 참고, 근데 인내건창이 대장은 제외. <웃음> 이럴 줄 알았다, 여러분.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았어다. 왜, 레벨? 어, 나 16렙이야. 진짜? 어. 야, 그러면 너는 좀 영양분 진짜 솔찬히 챙겨라. 갑바도 하나 입어도 될까요? 어, 16레비인데? 야 너는 풀갑 입어라야. 다이아로 해 가지고 싹 한번 이쁘게. 다이아는 좀 <웃음> 투자하면 그만큼 돌아는 오나? 아, 그럼 내가 이미 해 놓은 것도 있잖아. 오케이, 결정. 그러면 모자만 다이아로 할게 모자만 요거 띄우는건 좋은데 아니요 우리 다 한번씩 돌려입어서 다 입은척 할까? 어? 나쁘지 않지 아... 인내건창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, 그치. 한번씩 다 번씩. 띄워버려 어, 어 이... 맞아 맞아 그렇지 좋다 그렇지, 좋다 그렇지, 그렇지.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그지? 이게 전술이야 여러분 허허 실실 허허 실실 웃네 <웃음> 재밌냐? <웃음> <웃음> 재밌냐고 <웃음> 잠깐만 어디 보자 우와 이게 밀폐형 뭐야 이거 조약돌 생성기 인 워터 우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먹어두고 다시 손 바꾸면 이야 야 이거면은 우리 성벽도 만들 수 있겠는데? 아주 그냥 제대로 기술자가 왔구만 길래? 어? 시 n 이 살해당했는데? <웃음> 무할 <불렛는게> 뭐하러? 해야 <불렛는게> <웃음> 방송인 특전도 못 받아가지고 어 저거 리스폰 패널티 받는거 봐 5칸 했을 때열칸이니까 4칸이니까 이게 맞나? 아 어떤 인어가 1달을 하지? 인어가 2달을 해? 인어가? 근본이 없네 진짜... 자, 아까 C& N 돌고래 설이 맞나봐 근데 홈런안 실제가 아닙니다. 어 콘텐츠 가상 세계관에서의 어떤 재미 요소로 봐주세요. 밤인지 아닌지 저 뭐야? 야, 누가 배 타고 다니냐 저기? 왜 배가 다니고 있지 지금? 건방지게 배를 타고 다녀? 이너의 꼬리를 못 옥해? 됐지. 그렇지. 건방지게 배를 타고 있어. 쫓아온다. 쫓아온다. 쫓아온다. 야 배쟁이가 쫓아온다. 얘들아 전투 준비해라 우리 집. 조원 전투 준비. 아니다 돌아갔다. 휴. 뭐 훈련 상황이었다고 알림. 그래도 대구가 제일 만만하지 않아? 어? 저거 뭐야? 아 너무 높아서 못 캐는 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구나 나무. 방법. 음 머리가 조그만 길에 가질 수 없음. 부서러 농사를 수중으로 옮기자고요. 아, 대나무 그래, 약간 빵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나무 정도는 수중에서 하고 싶긴 해. 설마 그것도 자동?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? 생선 대가리 중에 저 대원 EQ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러게 EQ가 마치... 7,629일 것 같구만 오늘도 천천히지만 발전하는 우리왕국 좋다 일단 돌 생성기가 완성이 되었고 농사도 마련이 된다면 그무에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와 근데 비오는 날 요산 공략해보는 거 좋겠다 비옵니다 비옵니다 비와?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아주 그냥 추룩추룩 그냥 어? 야 대박 이렇게 편하게 빠르게 캘수 있다니 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그냥 돌만 캐도 어? 지옥? 아니 지옥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?